자 이제 우리가 이 업장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지? 전생의 빛, 인생의 집, 내생의 업, 환생의 고다 그러면 이제 전생, 인생, 내생은 이제 알았다 지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았다 그러면 이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겠노? 전생에는 빛이 들어있는 것이고 인생에는 어떻게? 집이 들어있는 것이고 내생에는 업을 갖고 있다 업이 뭘까? 한 생에는 얽힐 고가들 이 논리, 말과 이 논리는 똑같아야 되는 거에요 그치? 말과 논리는 똑같아야 되는 데그러그 우리는 어떻게? 해? 각자의 보따리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업도이 업도이 하는 것도 봤나? 들어봤나? 업도이가 뭐고? 뭐 애기가 잘 나쁜 걸 갖고 애군이 되는 것을 사람일 되는 업동이, 우리 인생에서는 업. 이게 전부 다안 좋은 거야, 이거야, 이거. 어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업, 업이라고 하는 것을업랑 속에는 업이라는 거야. 귀신인데 주야 될, 귀신인데 주고받고 할, 이렇게 끌져 있는 업이되는 거다. 우리가 업을 내가 인생에서 이거 업이 아니라 업이라는 것은 귀신인데 짐, 빚을, 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 때는 업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우리는 빚은 빚이고, 짐은 짐이고, 너무 짐까지 다 안고 가면 이 짐은 어떻게 했노? 그지? 갚아줘야 되거지 갖다 줘야 돼. 업종에는 어떻게? 이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한생에는 어떻게? 이 고라는 것을 붙여놨서 이거는 한생에는 얽힐 고라. 그러면 어떻게? 한생의 고는 이 돌아가면서 전부 다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전생 인연과에 얽혀 있는 것 인생의 인간하고도 얽혀 있는 것 귀신 인연하고도 얽혀 있는 것 얽혀 있는 것을 우리는 고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생의 빛, 을 업장이라 하게되 전생의 빛을 갖고 있는 지가 가지고 있는 거야 지가 타고날 때 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가 가지고, 갖고 온 거야. 그럼 너무 갖고 온게 아니고, 너무 타다할게 하나도 없고, 지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거고. 인생의 짐을 갖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고. 내생은 업은 어떻게 해? 내가 업들 업을 가지고 온 거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언젠가는 갚아야 돼, 앞으로. 갚으니까 이 아들이 미리 갚아라 하면 어떻게 해? 내가 힘들어지 부른 거지. 내가 다음에 내가 갚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가 어떻게 미리 돈 내놔라 한다, 이 말이야. 야, 예를 들면, 내가 2 0 4 0년대에 갚겠다 했는데, 야, 안 되겠다, 니, 안 되겠다, 니 빨리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수표 끓여놓고 수표 갖다, 어린 갖다 엿부는 거야. 그럼 갚아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귀신이 이제 갚으러 오면 어떡해. 귀신이 이제 막 치고 들어오겠지. 그렇게 귀신이 장난이 되면. 그래서 내 생에 업에 있는 사람은 귀신 장난이 많이 치게 되는 거야. 그럼 귀신이 장난을 많이 치게 되게 되면, 이제 자칫하면, 신기가 발동한다든지, 그다음 빙의가 발동하든지, 신병이 발달한다든지, 이런 게 내생의 업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인연의 고라는 것은, 얽혀있는 거야. 이? 이것은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얽혀있는 거야. 귀신이 막 얽혀가게 되면, 어떻게? 어, 막, 이막 떠버리가 되버리겠지 그지? 신기, <웃음> 신기도 없는 게 신기 있는 체보고막이러버게 얽힐 고가 얹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또 사람하고도 막음 얽혀 갖고 문제가 야기 시키는 거죠 사람하고도 많이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별난 사람이 어 어떡하? 한생의 고는 잘 얽히게 되는 게 사람으로 뭐 이렇게 얽혀 가지고 문제를 많이 이야기 시키는 경우가 제일 많다 어찌 보뭐 예를 들게 되고 한생의 고가 이혼의 개수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면 될 거다 인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한생의 고일 수도 있다 응? 한생의 고일둘 사람 중한 사람이라도 한생에 고가 있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주고받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전생의 빛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까 응? 현상이 이런 것만 풀면 되겠지 그지 이것의 특징적인 것만 우리는 풀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이 사번은 우리는 인간의 타로 카드와도 굉장히 많은 관련선을 갖고 있고 이 논리는 똑같아야 되잖아 우리는 이 논리는 사상 초유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타로 심리라든지 숫자 연산법이라든지 우리는 이렇게 운명을 푼다든지 내면 심리를 푼다든지 성격을 푼다든지 여기에 아주 많이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숫자 연산법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시고 그 다음에 타로 카드를 푸는 기본 카드가 이네 개의 카드에 있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 그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네 개가 이네 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알아야 될 거다.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이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벌써 날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업장이라는 것이 있다 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기 붙어 있는 것이 업이지 이것이 업, 업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업장과 업은 완전히 다르다 업장과 업은 완전히 다르다 업장과 업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에게는 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업장이라고 하는데 업이라는 것은 이 내생에 가지고 있는 업낭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업이다 귀신인데 진 빛이 업이다 뭐든지요? 귀신인데 진 빛이다 자 그러면 힘들다 힘들다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일이 힘들다 그지?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 고통스럽다, 정신적, 심적 마음이 고통스럽다, 이거다, 그지? 그러면 일과 생활과 하는 일, 내가 하는 생활이 정신적, 심적, 음 이거 이것이 괴롭히는 것이 이것다. 그러면 나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다 이거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올까 이런 것도 있때 그지 그건 나중에 우리 운명 지가 풀고 자이한 이런 것이 업장으로 있을 때이네 가지를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알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네 가지가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채워지게 되면 이것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돼그치 이것을 많이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는 전생에 우리는 빛이다 한생의 고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주어진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는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것인가? 이거다, 그치 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위 우리 그림으로서. 자, 이것은 인간의 영혼과의 문제다. 전생의 빛은 영혼의 문제다. 인생,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다. 내생이라는 것은 귀신의 문제다 환생이라는 것은 이것 전부 다다 에? 그래서 우리는 인연의 문제다 인연이라는 것은 모든 데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타로카드의 근본 카드다 내장이 그래서 천부인 타로카드에는 네 종류가 있다는 거다 네 종류는 타로카드에는 우리는 네 개의 종류가 있는데 이네 개의 종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관적으로 논리를 설명하는데 이쪽에서는 이런 거 적용하고 저쪽에서는 엉뚱한 거 적용하고 저쪽에서는 다른 거 적용하고 이게 아니네. 그 털은 똑같은 데서 우리는 그 파급지인 것을 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해요? 일들은 어떨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 업장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로 해서 이것이 어렵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이런 행동이라는 것을 한번 보자 어떤 행동이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 있을까 사고는 뭘까? 이 이거가 머리 그지 우리는 영혼의 문제는 머리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사고와 우리는 생각의 문제 전생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로 업장에 걸리 갖고 문제가 야기된 것은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고 오버페이스하고 자기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바람에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이것이 자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우유 부단이라는 것이다. 응? 이거 생각이 모자란 것이고, 그제 이것이 우리는 우유 부단한, 결정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할 때는 하고 이런 게 있잖아, 그제 기회가 줬는데 이것을 미숙미숙해보고 응? 이것이 좀더 우유 부단한 타입이다. 그러고 보게 되면 답도 없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있다 뭔가 막 칼가 부러지지도 못하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행동이에요. 자, 내 생의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거는 우리는 집착과 집념에 사여 있는 경우가 많다. 지원차 아니 그 빠지갖고 너무 인정 안 하는데 지원차 빠지갖고 막 가는 거야. 그데 올바로 가게 되면 나중에는 답이 있지만 엉뚱한 대로 가갖고는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라 하면 어느 색으로 돌아오겠노? 못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집착하. 자 한생의 고를 가지고 있는 성격상으로는 제일 좋은 타입이라 성격로는 그렇게. 이거는 인연에 우리는 어떻게, 혼자서 못하고 어떻게, 해. 이걸 뭘 하노? 아, 표현을 내가 못하겠다. 각종의 할게. 인연에 얽혀, 음? 인연에 얽혀서 일어나는 물. 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사람들하고 잘 얽혀 가게 된다 이? 그래서 문제가 파생되는거야 그러면 자기가 저지르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그 사람 얽혀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한을보 벌써 그런 일 있나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음 응? 아마 그렇겠지 뭐 그렇다 치고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크게 우주나 두게 이거 두 개는 개인의 문제가 아주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문제는 에이? 개인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것은 어떻게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귀신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런 힘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나쁜 것만 있을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것을 준 거야 그런데 그것을 잘못해갖고 오버페이스 하든지 가욕을 부리든지 우리가 마음을 배우라 이리 말을 했지 마음은 배우면 안되지 마음비 배우면 우리는 뭐리든데 했어요 골이 비쁜다고 그랬대 마음비 배우면 골이 비쁘고 골이 비쁘면 우리는 어떠냐 골빈 놈이 부지 그래서 안되고 우리가 가요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다 자 우리는 행동적인 성격은 이런 것이지만 은자 이런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다 걸려 그러면 우리는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거다 그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장점을 알아야 될까요? 장점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장점을 가져야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전생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장점은 우리는 뭘까? 가르쳐 줬잖아 음. 아 처음부터 다이점 보고 왔다. 일주 만에 이 사람은 우리는 영리하고 영악하다고 그랬다 그러면 들어보자 이 앞에 세 사람은 어떻게 뒤에 있는 사람들을 세 사람하고 붙어 갖고는 우리는 판판이 적수가 안되는 거야 봐봐, 보면 그렇다 얼마나 영리한지 않아 <웃음> 원래, 이런 애들이 원래 머리가 똑똑해다는 거다. 어릴 때는 아주 머리가 명쾌해. 나중에 보면 심리학적으로 두뇌를 풀게 되게 되면 아주 영양한 거야. 그런데 조금 크다 보면 이 영악해지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애들이 어떻게? 해? 엄마가, 엄마가 출퇴근을 한다고 가정 딱할때 있지. 이런 아이들은 어떻 제일 적응력이 제일 좋은 거야 어떻게든 엄마 있을 때는 엄마인제 자석 붙을 때엄마탁 하고 나면 어떻게 다른 사람 있는 사람한테 차삭 붙어 보는 거야 아주 영리한 거야 이것이 바로 영악한 특성이다 그런데 두뇌상으로는 머리가 똑똑한 거고 그런데 욕가다가 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어른이 돼 가게 되면 개인 이기주인 현상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몇 번? 9번. <웃음> 9번. 이, 이? 영리하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그럼 특히 21번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영악하다. 이? 17번도 만만치 않겠지만 17번은 너무 영악해 갖고 그게 문제다. 지가 어, 저 그렇게 <웃음> 17분들이 가는 길이 뻔한데 그 직계지 넘어간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다. 이? 자 이것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거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그냥 없겠나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저게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소리다 우리 아무리 딱 봐도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이 간혹 하다 보게 되면 막 와보다는 막 자충우돌하고 막 이런다 자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장점이다. 성공을 하게 되면 장점이다 그죠? 여러분 특성이 딱 보인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인과관계가 그냥 좋은 거야. 사람이 그냥 좋은 거야 이? 자 이거는 인과관계가 좋은 거야 이? 인간관계가 이거 수월하다 수월 사람이 굉장히 편한 거야. 그런데 이게 좀주택가좀 없어서 그렇지. 그냥 막 좋은 거야. 그냥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마구잡이 좋은 거야. 그래서 놀 때는 괜찮은데 뭔가 딱 고민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영좀 그렇지. 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내 생각에 비렇이 사람만이 유독 할수 있는 아주 유능한 것이 있어. 이것이 우린 우리 장점은 우리는 우리는 이 기신 공부라는 것이다. 기신 공부.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이 도전과 모험심도 상당히 강하다는 거다. 엉뚱한 지점 잘 하려고 하는 맞나요? 응? 안된 것도 무대 포로막 밀어붙이는 거. 이 집년도 강하지만 집착도 강하지만 이건 나쁜적이고 이거는 공직적인 그런 특성이 많이 있어 뭘하나밀어붙이뿐어라는거 그것이 어쩌면 성공의 길이기도 하지 실패의 길이기도 하지만 성공의 길이기데 그거 없이는 성공과 실패가 우리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지자그 다음에 우리는 한생의 코다 한생의 코는 여기 있네 그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다 이거는 왜그 그는 수월하지만 이거는 원만한 타입이다. 아무나인데 갖다 막 부복하게 되면 같이 잘 놀아본다 그지? 맞지? 아무나 같이 막 있으면 막 안타 갖고 막 커피 다 마시기 전에 마 친해본다 그지? 넘 넘은 어떻게 감 보고 뭐다 마시봐야 아는데 마시기 전에 뭐 친해보는 거야? 이? 틀리면 틀리다 그래. 못 틀리면 안 되니까. 아 지가 좋아하는게 아니고 <웃음> 지가 좋아하는게 아니고아 <웃음> 어, 이것이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잘 이용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지 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우리는 굉장히 많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된다 이용 그죠 이것을 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거다 그제. 자 이거는 우리가 뭔가 배웠던 다 영리하고 영악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되게 되면 다단계 포스들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수들은 이런게 많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명숙한 머리를 이용을 하는거야 네? 머리를 이용하는거야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해도 도둑질 잘하겠지 사기를 치도 더 잘하겠지 뭐 머리 멍청한 사람하고는 좀 다르잖아 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 가기가 수월하니까 이 사람이 성공을 성공을 하려면, 이거는 위에는 머리를 이용해야 되고, 그치? 이거는 사람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이용해야. 내가 아무나 같으면 좋다, 좋다 하니까, 이런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엮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는 술타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게 참, 응? 어? 이 과학한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이 힘을 믿어야 돼. 힘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귀신의 힘을요? 귀신의 힘에 이 사람이 타고난 거. 야 귀신의 힘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귀신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성의 업을 갖고 있는 사람 보게 되면 뭔가 조금 어? 냄새가 많이 나든지 아니면 이게 강력한 이런 힘이 있든지 뭔가 쪼끔 막뭐 좋게 말하면 직관적이고 아 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강인한 밀고 가는 것도 강력한 이런 힘을 막 이렇게 사람을 끌어갈 때도 지도 모르는 사이에 뚝 딸려가 갖고 있는 거야 가치가 없는가 보다 그럼 하도 뭐우유부단 해갖고 잘해 봐갖고 아니 우유부단해 아니고 한세계에 보니까 이것도 이것도 하니까 끌려갈 생각이 없잖아 여가면 이쪽에 땡기 쁘고 여가면 이쪽에 땡기 부고 이러면 곤란하겠네 이거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힘이 좀 있어요. 이, 이것을 어쩌면 열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직관력 이런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대인관계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제 이 힘을 이용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끈만 엮이지않는다면 최고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참다 이끈에 엮여가고 가고 얽히부는 거지. 가면 그렇게네 이익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들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있어 그냥 있을 때는 이끈에 얽히지 않으면 너무무 빠르기 빠르기 좋아 그런데 이 이끈에 엮여 있을 때는 굉장히 누구 말 듣나? 이익 이권 이런 게 얽히면 안 된다는 거다. 자, 이런 사람은 계산이 빠르다는 거다. 닭기 빼기를 참 잘해요. 진짜 어릴 때주 선배였거든요. 아니그딴던게 아니고 사람 사는 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 인생이 이는로 이런 계산성으로 어, 이 사람냐고 이계산직이다 <웃음> <웃음> 그렇게 <웃음> 아이,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자, 지간요런이건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여기에 똑같아. 틀린 사람 하나도 없다. 그 그치? 생빛도 머리를 잘 이용한, 이거 그, 약간의 이익하고도 좀. 그 이거는 약사빠는 거지. 네, 네. 응, 그거 그런, 그런 이익하고, 이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지 머리를, 머리를 이용하는 거고. 그렇게 기획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술수 이런 것이 뛰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파생적인 이익이다 자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잖아 있나 자 그러면 우리는 한 해보자 자 니는 전생에 빛을 안고 왔으니 어떻게 니가 문제를 야기실 때는 니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어? 너무 영악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근데 두 번째가 인생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니가 어떻게 우유부단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못하고 기회를 놓치든지 어떻게 사람으로 엮여져가지고 니가 어? 사람인데 당했든지 이용하는 거와 당하는 거다 나쁜 거는 당하는 꼴이요 정은는 이용하는 것이고 앞에 우유부단한 것은 어떻게 해? 내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민가, 긴가 해갖고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한 거 이? 그러면 내 생의 업은 어떻게 해? 이 귀신,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귀신의 휘둘려갖고 네가 엄둔짓 했는거집 빠져갖고 이? 지 생각도 아니고 올바른 생각도 아닌데 몰때갖고 그 집착해가지고 이여 빠져갖고 문제를 야기시킨 거한 생의 권은 어떻게 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막이래서다가 어떻게? 여기에 이 건에 얽혀서 문제를 야기 시킨 거 그렇게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고 싶지 않아도 인연들이 다 만들어 갖고 위에 거는 지가 만들어지면 인간은 인생의 짐은 지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이 인연의 문제는 외부에서 다 만들어 왔다는 거다 아니? 그럼 차이점이지 완전히 다른 거지 인생의 짐은 지가 만드는 것이고 인연이 그거는 외부에서 만들어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도 어쩔 수 없이 얽히고 슬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 업장의 시기를 하내보자.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언제 잘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올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주기가 있다 하면 언제? 어디서 오겠노? 우리 이렇게 업장의 시기를 했잖아. 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는 업장이라고 그랬다. 운 나쁜 시기야. 운이 나쁘니까. 이게 업장이고 뭐고, 어? 소용없는 것이고. 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풀리지 않고 얽히고 슬키고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요 운명주기에 포게되게 되면 이런 시기에 업장에 얽히게 되면 이런 시기에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치? 그럼 이것이 이, 그 이것이 뭐그 업장이 계속 연장이라는 거다 이때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 시기가 오더라도 업장이 연관대 가고 있다 거기 업장이 한번 걸리게 되면 여기서쭉연결돼 갖고 계속 간다는 거다 그래서 업장은 이렇게 착착 끊어주고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예를한번 들어보자 내가 이제 지금 힘들다 그렇지 그런데 이게 운이 한참 좋다 이거. 운은 한참 좋은 거야 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내는 여건이 안 되고 이 사람 말싹 듣다가 어떻게 얽혀 부린다 그치? 얽혀 부리가 굴이 떨어질 때는 나는 낭패를 당하게 되겠지 이 낭패를 끊고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어떻게 이 업장이 계속 연장이 돼간다 우리가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어느 시점에 어느 나이에 어떤 시기에 어떤 일로 업장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를 우리는 풀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흘러가는 흐름을 알게 된다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중도 중도에서 꺼내야 된다는 거다 끊지 못하고 이어가게 되면 업장은 계속 이어져간다는 거다 이어져간다 이어져가 보면 고란하겠지 그 그래서 우리는 업장이라는 것은 운이 나빠도 업장이 있긴 있지, 그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데 업장이라는 것은 운이 좋은데, 내가 지금 현재의 운은 굉장히 좋지만은, 굉장히 좋지만은, 이것이 운이 풀리지 않을 때를 우리는 업장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업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업장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업장을 없애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업장 소멸을 해. 업장, 업장이 걸렸으면 업장 소멸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게업장에 걸려있는지, 음. 그거를 만약에 상담을 하다가요. 음. 이 사람이 시기에서는 찾아왔어요. 음. 그럼 이제 제가 역으로 이 사람한테 음. 그 좋은 그이 해군의 시기를 음. 아, 이때 좋은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까이 업장에 관련이 어떻게? 그거는 할까요? 그거는 네. 나중에 좀더 진도가 나가면 네. 네. 네. 내가 통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때는 다른 사람인데는 다 가르쳐 줬지만은 음. 아주까지 그까지 설명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 갖고 내가 설명을 한다. 음. 응? 그런데 뭐 가르쳐 주봐라. 인년의 시기에 왔는데 업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겠노 어떻게 <웃음> 구별해요? 한생고 세 아, <웃음> 한생고는 멀찍이 슬키고 지금 어디서 질문하는지도 모른다 아 인연의 시기에 상담하러 왔어요 이 사람이 어, 지금 인연 시기라 음. 그래 얘가 역으로 이 사람 행운 시기가 만약에 마흔셋에 뭐 마흔셋부터 여섯에 행운 시기란 말이지 근데 내가 물어봐 아 이때는 굉장히 어, 행운의 시기여 해서뭐 좋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았겠습니다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행운의 시기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이거 업장을 찾아내는 건지 그, 그 그렇게 물으면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아씨 그렇게 상담하면 그 사람 저 특히 좋아하겠다 상담자가 그러니까 어, 어떤 좋은 일로 오셨어요? 뭐 좋은 일이 많으셨겠느냐? 어, 이 시기에는 참 좋은 일이 많았겠다라 아, 예, 무조건 좋은 일이 많았으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어느 시기에 오게 되면 어떤 문제로 왔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영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년에 이년의 시기에 왔잖아요 이년의 시기에 왔으니까 음, 어떤 좋은 일이 많아서 어, 나를 찾아왔냐고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이 뭐 하러 왔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것도 없는 사람은 답변 하지 말아야죠 내가 뭐 무슨 물으러 을물 왔다고 얘기해요 그지 뭐가 궁금한지 그렇게 그래, 그래. 누가 오는 사람을 명탕 문질문도 없는 사람이고 무조건 답하려고 하지 말고 물으러 왔을 때가 있다 우리는 돈 주고 상담하러 온 사람은 명제는 밝힌 나는 뭐 때문에 왔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렇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응. 와면, 그냥 오는 사람들 내년에 이어떨까 사람. 아 그거는 내년에 오는 사람들인데 우리 앞에 거부터 먼저 설명하면 되잖아 내년에 오는 사람은 아니, 그 우리는 그 올게 운만 올해 올해 에이 그 이야기라고 업장하고는 상대가 아니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이아 <웃음> 뭐 그러니까 인연의 시기에 적어왔고 물었다 <웃음> 이 지금 물은 질문이 업 인연의 시기에 와서 생긴 것인지 <웃음> 업장의 시기에 와서 <웃음> 이어져 왔는 것인지 고만 참으면 되잖아.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힘들다 하면 언제부터 힘든데 언제부터 시작했나 여기고 사람을 만나서만 이 시기에 만났나 이 시기에 만났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물어봐야 될까요? 근데 그 사람 언제까지 만난 거까지 누가 어떻게 다 알겠노? 그치? 우리가 할게면 처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시기에는 응? 사람들이 나타나 갖고 이런 일도 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지, 그제. 그런데 이 사람을 언제 만났노? 이런 이런 거는 우리가 물어야 될까요? 그까지도 것뭐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인연의 시기에서 온 사람과 저 업장의 시기에서 이어져 온 사람의 차이는 다르겠지. 그렇지? 그거는 알아야지. 오케이? 노케이. No, okay. 그럼 이제까지 공부하고 뭐 해? 아이씨.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업장에 걸려 왔는지 안, 안 걸렸어. 그렇게 물어봤다. 똑같은 명제가 있으면 사람이라 가면 이 사람을 언제 만났는지 하는 일이라 하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이 일을 묻는다 하면 언제 인연의 시기에서 일어난 문제인지 그 업장의 시기에서 일어난 문제인지를 점검하게 되게 되면 게되 업장의 시기에서 벌어진 일들은 업장에서 연결돼 온 거고 인연의 시기 때는 단속에 생긴 것은 인연의 시기에서 만들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해가면서 우리가 묻는 거지, 그치? 자, 조금 있다가 다시하자, 조금씩 더.